이야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저번에 실패한 여왕개미도 잡을 겸 개미 채집을 좀 나왔는데요 이게 자연에서 어떤 개미가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와 여기도 진짜 개미가 많은데요 사실 개미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개미는 진짜 초인데 한번 자연의 개미들을 열심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서 개미가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송충이? 나방 의벌레 종류 같습니다 뭔가 살짝 저런 곳은 지금 어두워서 좀 무서울 것 같고 여 주변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이제 한수 종류가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 봄에는 이렇게 짝짓기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 나오고 있는데 와 여기 위에 지금 개미가 무언가를 하고 있네요 먹이를 나눠주고 있나?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와 여러분 돌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개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개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많아요 일단 배쪽이 좀 검은색이고 되게 엄청 5mm 이하로 엄청 작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조를 드니까 엄청나게 분주해 애벌레아 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, 이번에 이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, 우와 <웃음> 여러분 이거 실화인가요? 야, 이거 뭐야 이거? 무슨 개미가 이렇게 많습니다 야, 미쳤다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여이거 진짜 엄청난 군체를 제가 건드린 것 같은데요? 군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, 이거 이게 다 개미예요, 여러분 야 미쳤다 이거, 우와 에이, 저 아래까지 죄다 개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바퀴벌레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막날파리나 그런 것 같은데 죄다 개미예요 개미 진짜 신기하다 이거 땅마다 엄청나게 있거든요 지금 무슨 개미 수가 미쳤습니다 진짜 야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와 신기하기도 하고 여기손 넣었다가 진짜 어손 어, 넣었다가 진짜 손이 아작나겠는데요 여러분 손이 무슨 막 진짜 1분 안에 분해될 것 같아요 와씨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다큐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들 같은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줄지어서 어디로 가고 있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 줄을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와 이쪽으로 다 몰리네 살짝 이제 어두운 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와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개미를 한번 자연에서 관찰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여왕미는못 봤지만 이렇게 엄청난 장면을 볼수 있어서 완전 좋았습니다 야이 친구들 진짜 오이씨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무슨 그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꼭여왕개미 그리고 세팅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있습니다. 안녕 이건 다시 덮어줘야겠다 우, 어떻게 만져 우.